안녕하세요 풀통디자인 채널의 그린비입니다 풀통 채널의 소개 영상도 없고 해서 구독자 100명 감사 영상 겸 채널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풀통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물생활 하시는 분들은 수초항을 풀통이라고 부르는 걸 아실 거예요 수초의이 풀통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고 물생활하면서 비바리움 테라리움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그 또한 매력을 느꼈고 식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분 또는 용기 안에 세상을 꾸미고 싶기도 하고 가득 통의 아름다운 세상을 담고 싶은 마음에 채널명을 풀통 디자인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상 오랫동안 사용한 저의 닉네임 그린비가 만들어가는 채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주 콘텐츠는 물생활이고 테라리움 그리고 제가 실내 디자인을 전공하기도 했지만 워낙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서 데코 쪽으로도 채널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콘텐츠의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좋은 정보를 만들어주셔서 저는 그보다는 저만이 할수 있는 그린비만의 감성적인 영상미로 힐링과 영감을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들어내는 세상을 영상에 담고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영감을 받으시고 삶에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공간이 멋져지고 아름다워지길 이것이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방향성입니다. 영상을 자주 올리지도 못하는데도 구독을 유지해주시고 영상이 업로드되기만을 기다려주셨다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풀통디자인 채널의 영상을 좋아해주시는 100명의 구독자님들과 미래의 구독자가 될 지금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진지한 자세로 좀더 멋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영상과 정보를 드리는 성장해가는 그린비의 풀통디자인 채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